구독과 좋아요는 또 하나의 스피커를 키울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이제 326명 갈 길이 먼데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일합방을 주장하는 이완용파도 아마 지들끼리 회의를 하면서 그럴 거야. 하, 우리가 능력이 없고 뭔가 우리에게 친근하게 우리를 잘해주는 일본한테 나라를 또맡기는게 지금 우리는 살 길이다. 국민의 부름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서 이제 국민들은 아유 그려. 이게 지금 무슨 뭐 저렇게 정치를 못하는 것보다는 저기 일본 애들이 와서 뭐 이웃 나라 아니야 맡기는 게 훨씬 더날 수도 있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게 말이 되는겨 어 임진란한데 그렇게 우리를 짓밟았던 놈들이 뭘 우리를 보호하는겨 그러면또 어떤 놈이 아유, 그게 100년 전도 훨씬 100년이 뭐한 3, 400년 전 일인데 아직도 그걸 가지고 그럼 어떻게 지금 봐봐, 걔들 옷 입고 댕기는 거하고 저총각고 댕기는 거 봐봐, 우리보다 훨씬 더잘 사니까 우리한테 잘해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저 이완용 선생 같은 사람의 그 똑똑하게 공부 열심히 하고 이런 사람들 말을 들어야지. 뭐 이랬을 거 아닙니까? 뭐 분명히 그랬을 거야.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또 아침부터 국민의힘이 주접을 떨어서 그 주접을 한번 강력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선대위 제1차 회의 이 도리도리들이 뭘 하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 진짜 또 아침부터 진짜 또개 지랄을 떨어놨네 희망을 살리는 정의를 살리는 국민을 살리는, 나라를 살리는 선대위 자 희망 첫 번째 윤석열이 네가 죄 없는 사람을 깜빵에 가둬놨어 그리고 죄를 지어도 깜빵에 안 간다 라고 하는 설레를 남겼어 그 다음에 국민들을 살기 힘들어서 재난지원금 뭐 이런 거 주자 그랬더니 재정 망한다고 주지 말자 그랬어. 그리고 나라는 점점 커가고 지금 심지어 전투기까지 막 만들고 또 G7에 접어들 만큼 수출이 잘 되고 근데 이거를 사실 언론에 알리고 하면 그 시너지 효과라는 게 있어서 이게 좀 아무리 살기 힘들어도 조금 그래도 좀 사람들이 뿌듯하게 돈도 좀 쓰고 그럴 거란 말이지 그리고 부동산 투기 너네가 다해쳐먹어가지고 부동산 가격은 어뭐 문재인 정부가 올린 것처럼 얘기하지만 결국 투기꾼들이 올린 거거든 근데 뭐 희망을 살리고 정의를 살리고 국민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이것들이 입만 벌렸다 그러면 거짓말이야? 하하 <웃음> 난 어이가 없어가지고 정말 씨. 내 말이 틀리면 반박을 해보라고 이 새끼들아 아이가. 네 여러분 이번 선거는 정말 잘 하셔야 됩니다. 이거 동학농민운동처럼 아이 어, 기득권들의 그 당시는 에 이제 기득권이 정부였으니까 왕조가 어, 동학을 완전히 동학군들을 잔인하게 학살했던 에,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린 이번에 제대로 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것들이 원래 가진 것도 많고. 어 상당히 그 적재적소에 사악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좀 조심을 해야 됩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네, 보기만 해도 막 스트레스 받는데 일단 제가 요런 놈들을 전담 마크해서 하나씩 좀 까보려고요. 네, 가운데 그공탱이 보이시죠? 아, 난저 새끼는 정말 천하에 저렇게 뻔뻔한 놈이 없어요. 네이밍, 살리는 선거대책위원회의 어... 그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말씀 만겠습니다 얘들은 이름 짓는 거를 굉장히 무슨 저... 원래 공부 못하는 놈들이 이게 저... 책상 정리하고 막... 지뭐 백일투쟁 뭐 이렇게 붙이는 거 좋아하거든요. 얘들이 그래. 뭐안 되는 놈들이 맨날 그... 당 이름 바꾸고... 어? 뭐또 이거 무슨 네이밍... 이 친일파인 줄 알았더니 이 새끼들이 이거 친입하구만 그냥 이름. 지키 뭐 네이밍이 뭐니 네이밍이 아이고 참 하긴 뭐 치사하게 그런 것까지 뭐 이렇게 좀 얘기하는 건좀 그렇지만 어쨌든 촌스럽다 네이밍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중앙 선대위가 어제 출범식을 시작으로 닻을 올렸습니다 행사를 준비한 종합지원총괄본부장으로서. 성황리의 출범식이 치루어져 기쁘고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선대위 네이밍 발표를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제20대 대통령 선거 선거대책위원회의 명칭을 살리는 이, 이 표정들 보이시죠? 이게 정권교체의 여론이 강하니까 진짜 뭔가 하나 될것 같은 이런 진지한 표정들 <놀람> 너무... 가지 않습니다. 특히 요 가운데 앉아 있는 요 곰탱이 요 곰탱이의 진지함 아 굉장히 웃깁니다. 절대 될 일이 없어. 이 만약 이 양반이 요 사람 중심으로 가만히 보시면 뭔가 좀될것 같은 그런 느낌을 좀 느끼나 봐요. 웃기지 말고 자 한번 계속 보겠습니다. 뭐라고 또 시부리나? 선거대책위원회로 정하였습니다. 어떤 힘은 나라를 살리기도 하고 어떤 힘은 나라를 죽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로 한 것은 바로 살리는 힘입니다. 나라와 정의와 민생을 죽이는 힘에 맞서 망가진 경제를 살리고 무너진 정의를 살리고 국민의 삶을 되살리라는 것이 바로 지금 국민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국민들께서 윤석열 후보를 불러내셨습니다. 확실해? 국민이 윤석열을 불러낸 게, 저 바보 곰탱이를 불러낸 게 맞다고? 어? 그래서 이제 억울하게 수사도 한 번도 안 하고, 기소를 하고, 어? 결국은 감옥에 억울한 사람 집어넣고 하는 제가, 그리고 한명수 총리 사건을 수사하고 있던 이문정 검사 수사를, 수사권을 다른 사람한테 돌려가지고 수사도 못하게 하고, 공소시효도 지나게 했던 저, 저 검탱이를 우리 국민이 불러냈다고 어? 확실한 거냐? 아무튼 이것들은 이게 아마 말이죠 뭐 처음부터 제가 많이 끌어서 죄송한데 한일합방을 주장하는 이완용파도 아마 지들끼리 회의를 하면서 그럴 거야 하, 우리가 능력이 없고 네, 뭔가 우리에게 친근하게 우리를 잘해주는 일본한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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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우리를 짓밟았던 놈들이 뭘 우리를 보호하는 겨. 그러면 또 어떤 놈이. 아유 그게 100년 전도 훨씬 100년이 뭐한 3, 400년 전 일인데 아직도 그걸 가지고 그러면 어떡요 지금 봐봐. 걔들 옷 입고 다기는거 하고 저총 갖고 다니는 거 봐봐. 우리보다 훨씬 더잘 사니까 우리한테 잘해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저 이완용 선생 같은 사람의 그 똑똑하게 공부도 열심히 하고 이런 사람들 말을 들어야지. 뭐 이랬을 거 아닙니까? 뭐 분명히 그랬을 거야. 얘들 뭐 회의하는 게 여러분들이 역사라는 게골 때리는 게 뭐냐면 객관적, 객관이라는 것도 사실 자기 주관이 있는 객관이기 때문에 정말 잘못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역사의 흐름을 보고 지금 이렇게 진의 그 역사의 뿌리나 또 역사의 흐름에 있어서의 어, 어떤 그 당파성, 굉장히 당파성, 계급성 이런 걸 되게 중요시하는데 왜 토대, 자기가 어떤 토대에서 태어났고 어떤 생각을 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민주당의 뿌리는 지금 마구 섞여가지고 뭐 여러 가지 예, 뿌리가 있긴 하지만 그 뿌리에 예, 70, 80 세대의 학생운동을 했던 사람들의 뿌리가 있기 때문에 민중지향적인 당파성이 있어요. 죄송하게. 그러니까 실제로 지들은 돈이 많아도 지들 돈한테 돈벌이에 피해가 가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민주당 민주당의 핵심 세력들이잖아요. 사실 그러긴 힘들거든.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이런 그 집단의 이런 얘기들은. 마치 이게 무슨 무슨 객관적인 거 어떤 시대의 부름인 것처럼 얘기를 하고 하지만은 아니라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뇌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짜증이 나서 좀 스톱 시켰는데 권성동이 같은 인간은 원래 판사 출신인 거 아시죠? 그래서 믿을 사람이 못 됩니다. 살리는 사람 윤석열과 함께 살리는 선대가 내일의 희망을 올거든 정의를 국민의 삶을 자랑스러운 이 나라를 살리겠습니다. 국민 모두의 염원과 정권 교체의 의지를 담아 오늘부터 우리 선대위는 살리는 선거대책위원회로 출발합니다. 국민의힘 살리는 선거대책위원회는 오는 3월 9일. 잠깐, 이거를 재밌게 이 박근혜 선대위랑 좀 비교를 하면 훨씬 재밌지 않을까? 예전에 박근혜 선대위가 남아있는 자료가 있을까? 박근혜 아, 선배, 남아 있는 거 있으면 딱 인데, 네, 이 부분요, 이 부분 뭐라고 그랬죠? 여기? 여기 좀 중요한 대표자 요거 국민과 한번 한약속은 음... 목숨 걸고 실천하는 새누리당과 누가 승리해야 우리 정치 발전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야 뭐 맨날 이렇게 거짓말 하고 뭐 100% 국민의 약속을 지키고 아니 마인드가 그쪽 마인드가 아닌데 이넨 출신 자체가 내가 아까 얘기했지 제가 어떤 환경에 태어났고 어떤 사회를 생각하고 이런 것들이 당파성 인데 물론 제 이걸 에 그, 당론으로 얘기하면 당파성인데, 이제 이걸 일반 시민들에게 적용시키면 결국 계급성이야. 뭐또 그런 단어 썼다고 무슨 뭐 사회주의 어떤 계수장 말고 정치 언어니까. 그 뭐라고 표현할 건데? 그 사람이 태어났던 자본주의 토대에서 이 사람이 태어났던 갖고 있는 성격, 그들의 지향, 삶의 경향, 뭐라고 표현할 거야? 계급성 왜뭐 다른 말또 있어? 없어. 그러면, 당적인 그가 어떤 당을 지향해서 그 계급성의 토대를 두고 어떤 당의 에그 지향성을 갖느냐를 뭐라고 또 표현할까요? 당파성 밖에 더 있니? 지금 이념적인 게 어딨니? 아, 아무튼 아무튼 뭐 골고 넘어지려면 여러 가지 골고 넘어지겠지만 사람이 갖고 있는 계급성, 당파성이 굉장히 중요한 거야. 어? 근데 그 자기가 태어났던 기본적인 그런 삶의 토대에서 어,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 결정이 이미 나 있는데 너네들이 뭐 국민들을 위해서 뭘 하겠니? 응? 그러고 나서 니네들이 한게 뭐야? 결국은 저 부산에 저 LCT 짓고 응? 그 다음에 저 대장동 민간투자 했고 그거 교묘하게 또그 그거 지키려고 했던 이재명을 몰아붙이지만 은 이런 애들이 결국은 또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고 뭐 대단한 거 뭐냐 하는 거예요 지금 음. 그죠? 애들이랑, 걔들이랑 다를 게뭐 있습니까? 이 양반은 더 해. 이, 요, 요, 가운데 있는 요 새끼는 민주당에 있었어요. 근데 이주, 이당. 저당 왔다 갔다 하면서 뭘, 참, 어이가 없어가지고. 얘라, 이씨. 또 얘는, 애초에 얘가 볼 때, 이, 이그 화해 모두가 누가 좀 머리를 짜서 만든 거 모양인데, 모양인가 본데 어차피 이 친구는 이 친구한테 상대가 안돼 그러니까 이미 깨갱 하고 있어 그러니까 얘 말이면 다 듣는 거야 왜 말을 들어야 뭐 한자리도 라할 거니까 얘는 아무 생각 없어 그냥 대통령 되는 생각 밖에 없는데 지가 될 거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지줄이 뚝뚝 떨어지니까 아이고 씨 안되겠네 하고 이제 헬프, 헬프 헬프 헬프 헬프 헬프 치고 다닌 거지 이놈이 예, 좀 당돌한 놈인데, 이건 나라의 미래나 이런 생각은 없어. 근데 지가 잘난 맛에 사는 놈이고, 역사책은 아마, 그, 저기, 수, 어, 대학 갈때 읽어본 역사책이 다를 거고, 그 국가에서 만든 국사책이 전부 다를 거예요. 뭐, 이승만, 박정희, 뭐, 근현대사, 예, 가림이 없는, 예, 이런 역사책을 본 적도 없는 아주 예, 훌륭하신 젊은 꼰대분이고, 얘는 누구였더라? 뭐래 그랬는데 뭐 존재감이 없네. 아무튼 뭐 계속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그 역적지를 모여서 뭔가 방송을 틀어놓고 좀 대단한 척하는 거죠. 네, 이완용에도 아마 그 당시 방송이 있었으면 크, 모여가지고 어 얘기했을 거야. 성공적인 정권 교체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며, 단합된 저력을 보여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안돼안 안 된다니까 니네는 국민이 바보냐 니네를 뽑게 아이 참 헛꿈꾸고 있다 진짜 이거 안 된다니까 니네는 안돼 이번에는 왜냐면 이재명 후보는 워낙에 능력이 그 뭐랄까 실적이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기대가 크다고 니네가 아무리 개질할 들어봐야 안 된다니까 에이 참 먹고살기 힘들다, 먹고살기 힘들다. 네, 첫 먹고 살기 힘들다 먹고 살기 힘들첫 번째 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 앞서서 선대위의 네이밍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제 선대위 회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석열 대통령 후보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어제 참이 성황리에 출범식을 치렀고 에,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하셨습니다. 에, 근데 뭐 조회수 막500 이렇게밖에 안 나오고 뭐 제가 별로 이렇게 인기가 없었다? 그건 모르지? 예. 제가 저 어제 살짝 들어가서 구글 트렌드, 이제 오늘 것까지는 아직 안 나왔는데 뭐, 아 이만큼 격차가 나요. 그래프에. 이재명 이만큼. 윤석은 이만큼. 상대가 안 되는 거죠. 그럼에도 이제 얘들은 아군이 많잖아. 언론부터 해가지고. 그 애들이 다 만들어주는 거지. 그럼 될것 같니? 에이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속지 마세요. 여론조사 자체도 저는 안 믿습니다. 사실. 속지 마시고요. 선대위 출범식을 지켜본 국민들과 또 우리 당의 많은 지지자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마음 든든하게 생각하셨을 것이고 정권교체의 강력한 희망을 가지게 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앙선대위는 선거 운동의 에, 전략과 이런 기획 이런 걸 통해서 전국의 각 지역 선거 운동을 지원하고 또 방향을 이끄는 것입니다. 아이 새끼는 말할 때 사람이 듣는 사람이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아그 말해 좀 짜증나니까 너네 이렇게 뭐 머리에 든게 없어. 아 듣는 사람을 좀 편하게 좀 척척척 해줘야 되는데 말을 함 짜증나. 아 스킵. 튼튼한 조직을 갖게 돼서 앞으로 있을 선거와 또 저희가 선거 승리로 차기 정부를 맡게 됐을 때 강력한 국정운영의 동력이 바로 당원들로부터 나온다고 저는 믿습니다. <웃음> 진짜 우리는 야 니네 안 된다니까. 아주 웃기시 웃기지 좀 말라고 지금 너래가 무슨 자기 정아 진짜 무슨 아니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됩니까? 이, 이렇게 머리 나쁜 애들이 모여가지고 정부를 구성한다는 자체가 야 진짜 어이가 없네 아니 저는 살다 살다가 대통령이 이렇게막 훌륭한 뭐방어 그 다른 그 외국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투어를 하고 또 성과를 이루었는데. 뉴스 한줄안 나는 그런 시대는 처음 봅니다 진짜 처음 봐요 예, 네. 이런 기득권의아이 어, 압도의 시기 지들이 뭐라도 할것 같은 근데 결국은 표는 어디서 나온다? 국민한테나 와나 같은 유튜버들이 이 사실을 알려주니까 너네들은 도저히 당선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저 웃기는 얘기 좀 그만 좀해 아침부터 아주 그냥 내가 오랜만에 이틀을 지금 휴무를 받았거든 배터리 나가지고 야, 그랬더니할 말이 많네. 오늘 이렇게 또 어제 출범식 마치고 또 우리 총괄 선대위원장님 이렇게 모시고 이 선대위를 개최하게 돼서 마음 든든하고 기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게 나는 이제 분석을 해야 되니까 니네 거 보면서 이제 이렇게 잘라가지고 비판을 하는데 국민들은 아예 관심이 없어, 안 본다니까. 걔네 그, 이거, 저, 조회수가 얼마인지한번 봐봐. 안 봐요. 혹시나 볼까봐 내가 지금 잘라서 비판하는 거요. 혹시나 속을까봐 이 말도 안 되는 거에. 아, 참. 그리고 네. 한마디. 제가 하고 싶었던 어제 그, 저, 이번에 고3 학생하고 그 대학 갓 졸업한 그, 어? 저, 어? 그저 여학생하고 이번 졸업반이라는데 아, 그두 분의 그래서 연설을 듣고 깊은 감명을 받았고 너는 감명을 받았을지 모르지만 나는 뭐 저런 애들이 있나 젊은이들은 사양이 뭐 생각이 되게 다양할 수 있지 그런데 이제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요렇게 이렇게 말을 요렇게 막아 놓으면 암만 보고 달린 다음에 그러니까 좀 세상을 넓게 보는 그런 능력도 없고 음, 쟤들이 만약에 어 제가 스무 살 때로 돌아가서 광주항쟁 비디오를 보면서 팍 돌아가지고 제가 그때부터 학생운동을 시작했었거든요 을 근데 어제 연설을 했던 걔들한테 이렇게 보여주면 뭐라고 그럴까?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이거 조작이야 이럴 수가 없어 이럴 리가 없어 라고 국가가 만든 이데올로기 기독권의 이데올로기가 어, 사람을 고정화 시킨 그런 케이스가 하니까 조심스럽게 저는 저는 또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이젠 애들까지도 다 이렇게 불러다가 졸업도 안한 애를 뭐 모르겠습니다 니네들은 그게 감명이 깊었나 몰라도 내가 볼 때는 오히려 마이너스 요인이었던 것 같아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니까 워낙 뻔뻔스러운 새끼니까 너는 뭐 그게 감명 깊었는지 모르지만은 글쎄다 야 우리 청년들이 정말 이렇게 똑똑한 줄 어? 제가 그 다음에 가서 연설을 하려니까 좀 부끄럽더군요 <웃음> 정말 훌륭 훌리... 그거는 뭐 맞다 너, 너보다는 너 말을 훨씬 잘하더라 니가 어. 뭐 어디 사실 저기 어뭐 정치인 그 그릇이냐 어디 세상에 좀 이렇게 하도 사람이 없으니까 니가 저기 윗사람한테 개긴 거또니 어? 네 저기 이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그 조국 칭찬하고 하니까 그게 좀 꼬아가지고 뭐 조국을 좀 쳐내려고 했다는 그런 풍문이 들리더라 풍문이 풍문이다 그래서 그냥 그걸 못마땅해가지고 그렇게 세상에 없는 기소를 하지 않았냐 수사 한번안 해가지고 증거도 없는데 기소를 해가지고 그러고도 이렇게 웃고 있네 참 양심이 없는 인간이에요 어? 어? 웃어 이렇게 웃음이 나지? 너 깜빵에 가봤어? 아, 진짜. 깜빵이란 곳은 정말 춥고 답답하고 괴롭다. 왜 괴로운 지 아냐? 특히 그 기결 감방보다 미결 감방이더 괴로운 게내 운명이 어떻게 될지 카카하다 그리고 또 깜빵에 있는 새끼들이 또 괴롭히면 더 힘들다. 군대 생활이 따로 없어요. 다행히 이제 우리 정영진 교수는 지금 독방 쓰시고 계시니까 좀 고운 괜찮은데. 이 감방은요 독방보다 그 같이 방 쓰는게 훨씬 괴로워요 왜냐면 보통 미결감방은 78명이 2.23평방 안에 갇혀있는데 제가 이제 들어갔을때 가성동고치소인데 지금은 좀 많이 뭐 좋아졌다고 하는데 평수가 넓어졌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그 7명 중에 그러니까 나 빼고 6명이지 어떤 새끼들은 아 죄송합니다 그때 나한테 잘해준 분이 많았어요 어떤 분들은 진짜 나한테 되게 굉장히 호의적이거든요. 그때 제가 만으로 18살이 19살이 때 갔으니까 그 당시는 만 20세 선거권이 나왔으니까 제가 20살, 3학년인가에 대학 3학년인가에서부터 어, 선거를 할수 있었거든요. 그 3학년 이전에 갔다 왔으니까 20살이 되기 전에 진행에 갔다 왔지 되게 힘들어. 그몇 개월 안 살다 왔지만 은미결월 감방에서의 삶이라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니가 뭘 알아. 아무것도 모르지. 정경심 교수가 얼마나 고생을 하고 있는지 집안이 풍지 박산이 났는데도 이렇게 쳐 웃는 니가 참 나는 어떻게 같은 인간이 이럴 수 있을까? 나같으 이렇게 못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계속 들어 그래서 너는 안 돼. 이번 선거를 통해서 어, 민심으로부터 판결을 받아야 돼. 그리고 법적으로도 책임을 져야 되고. 훌륭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가 발탁했는지, 우리 이 대표님이 발탁하신 건가요? 공개 선발로, 공개 경쟁으로. 아, 공개 경쟁으로. 나는 국대다 해서. 네, 네. 하여튼, 정말 그, 우리 청년에게 정말 미래가 있구나. 그리고 청년과, 청년을 국정의 동반자로 선언하기를 정말 잘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종인 총괄선거대책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나왔다. 여우. 너는 또 뭐라고 그러는지 보자. 어제 엄청 씹어놨는데 또 씹어야지. 이제 뭐 선거 3월 9일까지 한 90일 시간이 남은 것 같습니다. 어, 제가 보기에 이번 선거는 국민이 정권을 교체해야 되겠다는 열망이 높기 때문에 자 네, 여러분 이건 잘 보셔야 돼요 국민이 정권 교체를 해야 되겠다 라는 부분이 이념적일까요? 경제적일까요? 당연히 경제적인 겁니다 자 지금까지 윤석열 해왔던 그리고 과거 해왔던 걸 보고 그리고 예전에 새누리당 막 국힘당 애들이 했던 경제정책을 보고 그게 믿음이 갈까요? 보세요. 그 51% 이상이 지금 정부 교체를 원하는데, 거기에서 진짜 국민의힘에 해당되는 아주 잘 사는 사람들의 퍼센트는 몇 프로나 되겠습니까? 이념적으로 완전히 그, 어, 뭐랄까, 저쪽으로 굳어있는 사람은 또몇 프로나 되겠습니까? 그러면 51% 중에 제가 봤을 때는 25% 정도는 부동층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확실한 미래에 대한 비전이야. 그게 정권교체의 핵심입니다. 근데 그걸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다? 이재명이다. 그래서 김종인은 지금 이걸 두루두루 몽실하게 감아가지고 우리가 정권교체를 원하는 욕구 때문에 이길 것이다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니들은 진단 말이야. 국민들이 원하는 정권교체는 새로운 삶에 대한 비전과 희망이에요 근데 그런 행정력과 그러한 어떤 플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니네들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래서 니네가 그러니까 여론을 그 이렇게 여론조사를 한다기보단 여론조작을 많이 하잖아. 많이 떨어졌다 싶으면 니네 어 수화에 있는 여론사를 이용해서 여론조사 그 회사를 이용해서 또 잠깐 벌려놓고 올려놓고 하는 거뭐 웬만한 국민들은 다알것 같은데 뭐 대충 그렇게 넘어가려고 하지 말고 어. 정권교체 욕구가 많기 때문에 뒤는더안 돼. 우리 후보를 비롯해서 우리 선거대책위원회가 별다른 큰 실수만 하지 않으면 저는 정권을 가져올 수 있다고 는 그런 확실을 갖다가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면 별다른 실수를 하지 않으면 아... 가능하겠니? 물론, 근데 이미, 그, 지금 잘못 판단하는 게 있어. 이미 키울었어 이재명 후보의, 구글 트렌드만 봐도 이미 나타나는데, 그걸 자꾸 틀어 막으려고 해봤자, 이기게 돼 있어, 우리가. 실수는 또 많이 할 거고, 이미 한 실수도 많고, 이미 이제, 그, 기대감이 없는 거지. 그, 거리에 나가서 봐봐. 윤석열이한테 사인해달라는 사람이 누가 있나? 아무도 없어. 뭐 선거는 과거 여러 차례에 거쳐서 경험을 해보시겠어서 알겠습니다만 은이 선거를 운영하는 주체가 일사불란하게 제대로 잡음이 없이 진행이 되어만이 승리를 장담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중앙선대위에 참여하신 여러 분들께서 각자 내가 어떻게 하면 은 정권을 가져오는데 효과적으로 임할 수있게되냐 하는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시 각자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도로 발휘하시면 은 우리가 소개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별리 문제가 되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선대위가 이제 앞으로 여러 차례 모여서 의논들을 갖다 어,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데 가급적이면 좀 효율적인 방법으로다가 선대위가 운영이 될수 있도록 다들 협력을 갖다 해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사실은 지난번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체감하면서 느끼는 것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은 첫째로 우리가 우리 사실 후보를 중심으로 해서 자신감에 충만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그 피해 의식에 사로잡혀 가지고서 혹시나 혹시나는 하 이런 생각들은 절대로는 건물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의 향배가 저는 아직도 식지 않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어 아, 갑자기 무슨 나뭐 생각이 나가지고 어 우리가 그 시장 보궐선거가 며칠이었죠? 잠깐만 어. 지금, 이게 이제 오세훈하고, 오세훈하고, 박영선이 이제 보궐 선거 당시에 이제 보여줬던 구글 트렌드 흐름이에요. 이게 지금 4월 7일이 선거 당일이거든요. 4월 7일. 이게 지금 10일쯤이니까, 거의 오세훈이 압도적이었어요, 사실. 근데 어 이게 신기한거는 사실은 박영선이 그전에는 오세훈을 압도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부터 갑자기 꺾이기 시작하더니 오세훈이 치고 올라오더니 정말 이게 이렇게 올라가서 박영선하고 게임이 안되는 상황이 만들어진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실, 사실 실제로 당선과 구글 트렌드의 흐름은 일치한다고 봐도 크게 네, 문제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뭐 쉽게 뭐 이기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흐름이 지금 뭐 재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 당시에 이제 박영선 우리 후보가 졌었던 상황을 보시면 이 정도의 차이가 나요. 구글 트렌드의 흐름이 왜냐하면 지금 구글 트렌드가 좀 맞을 수밖에 없는 게 휴대폰으로 검색을 하잖아 휴대폰이 다 구글 기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더 정확할 수 밖에 없어요 구글 트렌드가 자 그러면 이거를 지금 어... 여기 바뀌나? 어 수정 이것을 이재명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홈탱이로 하면 어떤 결 결과가 나타나느냐 보여드리겠습니다. 개들이뭐 무난하게 이긴다 어쩐다 얘기하는데 어 지난 12개월 여기가 지금 12월 4일이란 말이죠. 12월 4일이면 3일 전입니다. 71대 43이에요. 엄청나게. 근데 그걸 예전에 윤석열이가 치고 올라갔던 때가 있었어 진짜로. 엎치락뒤치락 엎치락뒤치락 하다가 어느 순간 9월 5일부터인가? 부터 이제 벌어지기 시작해서 9월 19일 10월 10일,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대장동 때 살짝 한번 뒤집혔던 것 같아요. 요 기간이. 그러다가 다시 치고 올라갑니다. 근데 뭔 자신감으로 니네가 이긴다는 거야. 이거는 구글은 거짓말을 안 해. 그러니까 이런 얘들의 말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 이거 뭐 지금 보셨잖아요. 오세훈과 박영선, 뼈아픈 우리의 가슴 아픈 흐름을 보, 보더라도 지금 이 친구들이 얘기하는 게 지금 뭐 이기, 이기고 싶다는 얘기지 이긴다는 얘기는 아니라는 거죠. 예. 네. 일단 요정도 뭐 들어보면 뭐 사실도 거의 다 아, 이해 되는데좀 있을까봐 또좀더 볼게요. 자 편집을 할 건데 아 힘드네. 수진은 보궐선거 때 보여져 있는 그 민심을 갖다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대로 굳혀서 내년 선거에 우리가 효과를 갖다 볼수 있을 것인가 하는 거예 이점에서 노인 내가 무슨 구글 트렌드를 알겠어? 뭘 알겠어? 뭘 뭐, 굳히긴 뭘 굳혀? 무슨 어묵 만드니? 그래서 저는 우리 정책 개발하시는 부서에서 지난번 서울시장 보궐 선거에 무엇이 그와 같은 승리를 가져올 수 있을까냐 하는 것에 대해서 좀 깊이 검토를 하셔가지고서 그거를 가지고서 우리가 내년 대선에 어떻게 임해야 되느냐 하는 그러한 결론을 내시면은 보다 더 효과적인 이 우리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여기서 이제 이만큼만 듣고 사실 뭐 다른 애들들 얘기는 들을 필요가 없어요. 지난 보궐선거에서 우리가 왜 졌느냐? 왜 졌겠어요. 당연합니다. 언론의 지원 사격이 너무 어마어마했고, 에, 그리고 거기서 이제 가장 무서웠던 건 사실은 오세훈이 방문했다라고 하는 그 지역의 식당, 그 식당 주인이 기자회견을 철회했나 그랬었죠. 이게 뭔가 그 TBS에 나와서 인터뷰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 이후에 자신감 있게 밀어붙이지 못하면서 뭐가 아, 가짜가 있나봐. 뭐 이런 식의 판단을 할수 있는 그런 여지를 줬어요. 그게 제가 볼때 15% 꺾어놨고 그 다음에 이준석이 또 언론 플레이를 되게 잘했어. 20대를 장악하고. 이런 부분이 사실은 우리 페인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그 자체가 20, 어, 30대는 우리를 지원하겠지. 여러분 제가 학원 강사를 거의 한 20년 넘게 했는데 제가 가르쳤던 아이들이 지금 30대가 돼 있고 어, 조금 어린아이들은 지금 20대가 됐는데, 우리 때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그냥 국가관 자체가, 그러니까 예전에 유시민 그 작가님이 이런 얘기 했어요. 나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 뭐, 역사, 그, 목숨 바칠 역사가 사명갖고 태어났다. 그런 사람이 아니다. 난 자유인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진짜 지금 세대는 정말 그 리버럴 그 자체, 자유 그 자체, 음, 국가적 개념도 별로 필요 없는. 사실은 장기적으로 보면 국가적 개념도 필요 없어요. 개인이, 개인의 자유를 펼치고, 그것을 보존받을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가서 살수 있는 게, 신개념 글로벌리즘, 신개념 자유주의인데, 단, 맨만 한, 우리 인간의 역사가 한만년 정도 된다고 하면 그만 년의 역사 속 안에 발전해온 게 타인의 자유를 해치면 안 된다. 이것만큼 변한, 변한 게 없다는 거죠. 그런 측면을 봤을 때 그것만 건들지 않으면 나는 뭐든지 나를 원하는 쪽을 택하겠다. 이게 지금 신, 어친자유주의 5주 오래된 것 같고 요즘 아이들, 우리 m g 세대라고 하는 아이들의 갖고 있는 정서입니다. 그거에 민주당은 특히나 페미는 사실은 어, 20, 30대가 페미를 그 싫어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페미니즘 자체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이제 거기에서는 오 불평등이라는 부분이 자기에게 피해가 올때 싫어하는 거지 페미니즘 을 자체를 싫어할 정도의 또라이들이 없어요. 그렇게까지. 왜냐하면 여성이라는 존재가 어쨌든 물리적으로 약한 부분, 취약한 부분이 있고 물론 이제 그게 이제 차이지 차별이라고 보면 안 되는데 이제 그것에 대해서 혜택이 너무 많은 거 아니냐 라는 식의 주장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그런 식으로 몰아가는 것이 바로 이준석주의인 거예요. 그러니까 페미니즘의 확장된 개념을 제대로 정립을 해야 될 단계가 온 거고 역사가 발전하면서 근데 그 페미니즘 자체가 악이다라고 규정을 하는 것이 바로 이준석주의라는 거죠. 이제 거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고 거기서 여성표들이 이준석으로부터 되게 탈락되고 있는 건데 지금 이재명 후보가 갖고 있는 문제점이 그찢에 대한 그 녹음 그 파일이에요. 여성들이 들었을 때 정말 혐오적인 그런 부분일 수 있거든요. 물론 그 그럴 수, 그렇게 그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라 것이 이 분의 참담한, 그렇 참담한이 맞네. 참담한 어, 역, 가족 역사에서 비롯된 큰 실수라면 실수고, 분쟁이라면 분쟁이고, 참사람은 참사인데 이제 그것이 이제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살아온 바로 민중의 삶을 살아왔던 국민들이 이 부분을 듣고 이해를 하고 실제로 이건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한게 아니라 어머니에 대해서 자기 형이 한 얘기를 이렇게까지 어떻게 표현을 할수 있냐라고 어필한 부분이다라는 걸 이해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고요. 사실 그 부분을 설득하기엔 너무나 이건 많이 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극복을 해야 될 것은 지금 이재명이 좀 움츠러들면서 다시 조국을 또 도마 에 올려놔서 사과를 했단 말이에요. 이것도 좋지 않은 방식이에요. 지금 이 친구들 국민의힘이 치고 들어오는 여러 가지의 공격 포인트가 있는데 그게 조국이란 포인트인데 그 조국이란 포인트에다가 문을 열어준 거랑 똑같아요 그럼 거기서 또 누수가 생기고 퍼센트가 빠진단 말이에요 실제로 조국이 잘못한 게 있는데 없다고 막자가 아닙니다 사실상 없다라는 부분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도 없습니다 세상에 위조를 했는데 위조 증명 보세요 박 최은순인가 하는 여자는 위조증명사가 있어 물증이 물건이 있다고요. 근데 지금 기소돼서 형을 살고 있는 정영신 교수는 그 물증이 없어. 그리고 그 물증이 없는데 그런 정황을 파악했다고 압수한 그 증거물 자체도 대부분에서 판례가 나왔다시피 여러분도 보셨지만 증거물로서의 가, 그 어떤 그 가치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영신 교수 건데 압수수색 영장도 발부받지 않고 위 제출 형식으로 허락을 받은 건데 본인의 허락이 없었어. 근데 거기서 막 여러 가지 막 조작이 난무할 가능성이 있는데 왜 검찰은 조작할 가능성이 없다라고 왜 단정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을 남은 숙제로 지금 이재명 후보가 나머지는 정말 잘하고 있는데 조국 부분만큼은 다시 또 구멍을 열어주고 있다. 이게 좀 저는 불안합니다. 검찰 부분 우리가 지금 뚫고 들어갈 수 있는 부분 즉그 윤석열 영웅을 만들어주고 있는 그 부분이 사실은 그 인간의 오버액션의 항명 학명, 상관항명의 직권남용이라는 부분을 철저히 공격이 아니라 밝혀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더 안전하게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시 한번 또 이 나라는 정말 살고 싶지 않은 나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득권들이 무서워요. 이번 보궐선거 때 보셨지 않습니까? 언론이 집중포화를 날려대고 거기에서 이준석 같은 놈이 앞장서서 잔다르크처럼 앞장서서 지랄 떨고 또 거기서 멍청한 사람들이 또 달라붙어가지고 마치 그것이 어 이게 무슨 뭐가 문제냐면 은 역사라는 건 항상 올바른 방향으로 발전하지 않습니다. 그렇으면 히틀러가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럼 우리나라에서도 소 시기에 뭔가 잘못된 주장을 하는 사람이 마치 정당한 것이냐 보여질 시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보셨다시피 어 박영선이 갑자기 앞서가다 갑자기 뒤집혀가지고 오세훈이 승리하는 이, 이 민심 아직까지는 지금 이재명이 구글 트렌드상 압도적입니다. 윤석의 상대가 안 돼요. 김종인이 달라붙고 뭐가 달라붙어도 아직까지는 안 됩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그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냥 정신 승리하지 마시고 요즘에 데이터 세상이잖아요. 민심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활용해서 여론조사 따위 믿지 말고.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주장하는 것이 아, 조국 문제에 대해서 더 철저하게 반격하라. 그 부분에 대해서 틈을 주지 마라. 나머지 전략선술은 훌륭하다. 이렇게 마지막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얘들 저기 뭐 빨간 옷 입고 나와가지고 참, 아유, 마음에 안, 이게 왜 빨간 옷을 입었느냐? 얘들이 좀 이제 반대급부적으로 민주당과 국민당이 국민의 힘이 웃긴 게 있어. 그러니까 빨갱이라고 얘기를 들으니까 민주당에서는 일부러 파란 옷을 입고, 이 새끼들 너무 경직돼 있다 그러니까 올로 빨간 옷을 입고 역사의 아이러, 아이러니고 정치의 코미디죠네 오늘 패트리스 t v 의 고민영 시사 하리슈 아 이름도 까먹었네. <웃음> 네 고민영의 하리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좋아요 구독 좀 눌러주세요. 구독하고 좋아요가 없으니까. 물론 뭐 제가 그렇게까지 큰 유튜버가 아닌 건 맞습니다만 그래도 어느정도 뭐한 그래도 1%라도 좀 영향을 주는 게 우리한테 좋지 않을까요? 지금 구독자 수 가지고는 1%의 영향도 못 미칠 것 같고 지금 저번에 제가 이제 김웅이 하도 어이없게 까불어 돼가지고 그거를 좀 따라 했더니 그거 조금 조회수 올랐는데 그 구독자는 그나마 안 오르네? 아 아무튼 여러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며칠 안 남았어요. 90 며칠밖에 안 남았으니까 예, 그 대선 전, 전선에 전이 대선이란 전투에 예, 저도 참전하겠습니다. 참전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